안녕하세요. 펜시 캐릭터 디자이너 대기 강의를 진행할 정영희입니다. 수업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디지털 대학교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인 송담대학과 인덕대학교에서 5위 실무과정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사무 분야와 디자인 분야 훈련 강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1학기에는 펜시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이너 대기 과정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보다 더 활용적인 부분을 플러스에서 2학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1학기 때 진행했다면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번 2학기 때가 첫 수업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포토샵 자격증과 일러스트 자격증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바 있고요. 아이탑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해마다 8월에 달 접수하고 9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는 여러 장관님들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카페를 가게 되면 일러스트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파 같은 이미지들도 모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손그림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카페에는 반드시 로고가 있게 되고요. 그 로고를 통해서 컵 디자인도 이루어지게 되고 매장의 메뉴판도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는 먼저 손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손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는 데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상이나 가방에 붙이는 태그 작업이라던가 CD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고요 또 3D 입체 이미지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레고 블럭 등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제품 디자인을 위해서 음료수 병이라던가 커피병 또는 유리잔 같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자 디자인인 캘리그래피도 손글씨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손글씨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는 일러스트를 따라갈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포토샵과 일러스트 두 개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익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또는 교통 표지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심볼화된 이미지들,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정보를 담아서 간단하게 작업하는 것들을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 분야도 산업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쁜 명암 제작도 이러한 일러스트로 작업하게 되고요. 다양한 팜플렛, 홍보물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 프로그램과 같이 일러스트로 많이 홍보물, 팜플릿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캐릭터들을 우리가 연습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개발하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일러스트 툴을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 보는 연습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라던가 또 다른 캐릭터들을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일러스트로는 패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두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운동화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장화라던가 시계, 벨트,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도 대부분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가방도 초아은는 손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대비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우선 손그림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디지털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패션 관련 학과나 또는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일러스트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그린 포트폴리오를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손그림이지만 부수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악세사리 디자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인터넷상에서도 여러가지 배너라던가 팝업 메뉴 또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볼수 있는 상품 기획 인트로 페이지 그리고 메인 페이지 등에서도 일러스트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는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액자 디자인이나 또는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건물 외곽에 붙이는 다양한 광고물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작업하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것도 일러스트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 내부에는 차트 기능이 있어서 차트를 아주 쉽고 멋지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도형을 제작하는 툴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볼 것들이 바로 이런 볼펜 디자인이나 다이어리 그 다음에 엽서 디자인 등 문구용품의 디자인해 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케이스나 악세사리 디자인 또는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본인의 창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입었던 이런 예쁜 캐릭터 디자인도 먼저 일러스트로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수정한 후에 제품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모자 디자인도 당연히 일러스트로 활용이 됐고요. 수영복이나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일러스트화 해서 이미지를 구상한 후에 내용을 수정하고 고친 후에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관련하여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두를 디자인하면 구두 디자이너가 되겠고요. 의상을 디자인하게 되면 의상 디자이너, 완구를 디자인하면 완구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고, 펜시 용품을 디자인한다면 펜시 용품 디자이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작은 박스에서 보다 더 발전해서 조립형 가구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일러스트를 통해서 먼저 구상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수정해서 시장에 출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인물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인물의 특징을 잡아서 캐릭터화하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좀 단순하게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특징을 캐치해서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멋진 게임 캐릭터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 간단한 로고를 제작해 볼 건데요. 내가 만약에 명함을 제작한다 할 경우에는 관련된 로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겠죠. 기업들은 BICI라고 해서 기업 브랜딩 마케팅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도 일러스트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고요 이 일러스트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아이덴티티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자동차 등에 전부 다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를 하나 제작하면 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ICI로 발전돼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번 만나는 시간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1교시부터 기본적인 일러스트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이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작업 공간을 저장하거나 다양한 파일 저장 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날에는 여러 가지 패널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날에는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간단한 캐릭터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스케치화해서 가져온다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고요. 인물을 간단하게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해보고 관련해서 펜시용품을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기획을 하고 그려보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개발한 후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색상을 매치한다거나 또는 관련된 제품을 기획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구상하고 선정이 되고 그려진 다음에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펜시 용품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BICI라는 a 작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하나로 합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는 피드백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강의 시간은 짧은데요,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알차고 재미있는 학습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